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죠. 윈도우 버전에 상관없이 메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거나 스티커 메모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별도로 메모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웹 브라우저를 메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명령어만 입력하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모든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 주소창에 다음에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빈 웹페이지가 열리면 여기에 메모를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도 구글이나 아니면 기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미지 복사를 누르고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도 별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개를 누른 다음에 도구 더보기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죠. 단축키는 Ctrl S 입니다. 이 경로를 이동하지 마시고 단축키 Ctrl S 를 누르면 크롬 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엣지, 웨일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열리고 여기에 파일 형식은 HTML로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둔 다음에 파일 이름은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하면 쉽게 할수 있지만 매번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이 정말 번거롭죠 그럴 때는 북마크를 해두면 편합니다 이렇게 빈 페이지에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크롬 이라면 주소창 맨 우측에 북마크에 추가 라는 게 있죠 웹 브라우저마다 인터페이스는 살짝 다르지만 거의 다 상단에 이렇게 북마크에 등록할 수 있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고 이름은 이렇게 메모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완료를 누른 다음 새 탭을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되어 있죠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빈 페이지로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모를 하고 저장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과 S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메모장을 자주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북만큼만 해두면 필요할 때좀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